3절이고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오늘 써보겠습니다. 메리 기쁨, 즐거움 이란 뜻이죠. 자, 핵심을 이루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고 기독교의 어떤 근원적인 발음인데 일부에 넘어올 때 그리스도 발음이나 기독이라는 발음을 빼고 말하자면 크라이스트가 되고 이것은 원래 메시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원뜻을 우리는 알고 싶거든요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윤택하게 하고 기름이라는 말이 가진 원래의 성질처럼 생명을 길러주는 그런 좋은 것을 뜻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의료용으로도 쓰였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이런 기름을 부어 주느냐 하면 은 존재를 축복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 것이죠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로 기름분 받았을 때는 존재 자체가 빛이 나고 환해지고 맑아지는 듯한 그런 하나의 어떤 형식이죠. 그래서 이 마스라는 말 자체는 옛날에는 미사였습니다. 라틴어 예배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마는 더 원래로 가면 감사. 우리는 항상 이걸 중요시해요. 이 느낌을 중요시해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처럼 여기서는 감사 그리고 또 만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만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마지막에 떠나보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참 다른 것 같은 단어들이 뭉쳐있죠. 떠나보냄 크리스의 감사의 뜻으로 우리 만찬하면서 그 기쁨을 나눔 그런 것이 하나의 예배가 되고 행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크리스트의 사도로 떠나보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트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이신데 대표적인 존재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 예수와 또는 지저스라고 영어 발음으로 부르죠. 이것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착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신성은 한점티엄 신성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크라이스트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 존재하신 것이죠. 그럼 이분만 크라이스트냐 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분 이전에도 멜기세덱이라든가 그런 크라이스트의 명칭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제사장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신성이 있는가? 크라이스트의 씨앗이 있는가? 종자가 있는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그식한 점에는 크라이스트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는 무엇으로 깨어나는가? 기쁨과 감사로써 내가 기뻐하고 삶을 기뻐하고 내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내 이웃과 환경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크라이스트를 깨어나게 할 준비가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단지 고기 먹고 와인 먹는 날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깨워보고 되돌아보는 날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자로는 성탄이죠 이 성탄할 때이 글자의 구, 귀자가 크죠 그리고 입구자는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자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은 이런 자예요. 원래 옛날 고대에는 사람인 밑에 흙토 안정된 사람을 말해요. 붕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안정된 존재. 그런데 무엇에 안정됐느냐? 듣는 것에 그리고 말하는 것에, 즉 입력과 출력이 임의 자제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요동치지 않고 어떤 말에 부화 의동도 하지 않고 자제되고 절제된 상태의 말 그런 상태로 자유자재하다면 그것은 성인의 관문을 들어선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성탄을 오늘의 문자도에서는 써보겠습니다 탄이 되겠죠 이 탄은 어떤 풀이 어떤 공간에서 쑥 솟아 올라오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글씨로 맛을 보겠습니다